하루가 넘었습니다 여기 우럭이 굉장히 나온다고,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고 낚시 1시간보다 걸은 시간이 이제 근처 야영장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상겹보다 목살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살만의 품위가 있어요 우루사 강원도에 있는 증미, 증미산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토비이는게 땡길때 오는거야 e 길 때. 이렇게 l e tangile, t a n g i l 아 t 다 n 다 뺐다 e tangile, tangile, tangile, t a n g i e i n e n i y i e 자, 지금 저희들이 우럭을 잡으러 바닥으로 가고있어요다 노워! 노워! 우와 대박 천농어 <웃음> 나이스 잡았다 아, 아 지금 저희가 이 인조 미끼가 어, 앞쪽에 보면 바위에 걸렸습니다 이런 인조미기가 근데 이게 지금 브래드는 이제 수영 바다수영에 훈련되어 있는 오른쪽 돌멩이 걸려 있었어요 아니 이게 돌멩이 아니지 이게 뭐야 브래드는 앉, 지금 저기서 여유롭게 아니 잠깐만 빨리 가서 1타 3필을 <웃음> 자 지금 브래드씨가 저 앞에서 치기 위해서 굴이 저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야, 뭐 잡았어요? <웃음> 아니 저희가 좀밥 먹으려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문어예요, 낙지예요 이거? 오자가 안 되는 놈을 덤보는 거죠? 어, 남자 수어, 음. 브레드와 덴버 여기까지 그 죽죽줄줄았았하하드얼얼전전확확해해보니하하드숙숙성이 돼서 다시 읽히는현상이 생겼더라고요 복구를 할까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하드인데 그냥 뭐 그냥 한번 보고 싶기도 했고 그냥 보면서 짤막하게 편집을 살짝 한번 해봤어요 음 보고 느낀게 아 내가 편집이 많이 늘었구나 아 내가 낚시가 많이 늘었구나 아 캠핑이 많이 들었구나 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 때도 지금 못지않게 재밌게 잘 놀았구나 음, 돈은 없었지만 음, 행복했었구나 참 편집이 많이 늘었어요 카메라의 해상력이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 비싸니까 좋겠죠? 근데 그냥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좀 뭔가 거창하게 편집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거창하게 편집을 할수 있는 카메라가 아니네요 그냥 혼자 그냥 개인 소장용이고 아, 저때는 제가 음, 말도 잘 못했네요 음 그래서 지금 그냥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불만도 없고 뭐 한데 어 영상을 못 찍어서 이렇게라도 한번 핑계거리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뭐 었습니다 음, 그냥 뒷산에서 놀 때도 좋았고 어, 이제 처음 낚시를 이제 바다 낚시를 할 때도 재밌었고 뭐 얻어 걸린 농어도 그렇고 뭐 우럭은 사 먹었지만 어, 그냥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좀 쓰기도 하고 어, 어 부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 추억이 나름 있네요 언제 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음 언젠가 보겠죠 촬영을 나가야 되는데 나갈 시간이 정말 없어요 오늘도 운동을 할까 그냥 쉴까 뭐하다가 하드 정리하는 김에 짧게 한번 영상 살짝 한번 정리해서 해봤습니다 음.. 나가고 싶어요. 저도 음, 저도.. 어.. 저.. 멀리멀리 멀리 나가서 음, 오랫동안 촬영하고 천천히 편집해서 그러고보면 참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아 하고 그랬었는데 영상 보니까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그것도 아니고 재밌던게 많았네요 아, 하여튼 말이 길어지면서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주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다음에 봅시다 남자 수업에 브래드가 아니라 남수였습니다